들 보내셨나요 어, 천일입니다 천일 법사 오늘은 2021년 어, 음, 양력 어, 12월 8일 12월 8일이고 음력으로는 11월 5일 어, 경인일 수요일입니다 이번주 는 날이 좋다고 하더니 어, 바깥 날씨가 되게 좋아요 음, 아주 그냥 그렇지 금 조명 조명 하나도 없이 어, 영상을 찍는 중입니다 그 자연채광 <웃음> 어떻게 나올라는 모르겠어요 이? 자 음, 지금 시간은 낮 에, 오전 11시 51분 낮시간이에요 음 오늘 저녁에 전 일이 그 수요일날 방송을 하기로 했는 날인데 하는 날인데 어, 혹시 몰라서 어, 낮시간에 방송을 찍고 어, 1 1시 방송하지 않고 음, 아, 10시 아, 10시 정도에 예약방송 아, 이렇게 올라오도록 어, 설정을 할까 합니다. 아, 오늘 제목은 그죠? 제목은 무당, 무당 무당이나 제자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최고의 거짓말 아, 이런 식으로 아마 그다를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무당들이나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가 마지막이다 어? 이 대물림이라고 하죠. 자기 부모가 자기 부모가 무당이나 제자나 중이나. 이런 종교의 길 내지는 도의 길 내지는 세습 그 세습무라고 하죠 이런식의 길을 내려갈 때내 대에서 끊겠다 응? 내가 죽을 때다가져 가겠다 이런식으로 이제 자손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음 응? 근데 그게 그게 바로 자기 본인이 자식들한테는 그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응? 최고의 거짓말, 그거 절대 안 돼. 그거 절대 안 돼요. 어제 어느 분이랑 저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막 겉으로는 '아, 내가 왜 무당이야?' '나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하 그런 스타일의 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 끝에 그분 스스로가 천일한테 한 얘기가 그랬어요. 팔자. 팔자에서 도망을 못 간다. 응? 절대 도망못 간다. 그러길래 천일이 그랬죠. 누차 천일이 얘기하던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왜 이랬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천일이 아이고, 어떻게 알고 계시네? 하면서 뭐 천일이 그 얘기를 그분한테 뭐한 적이 있어요. 자. 예, 선, 이 예, 천일이, 왜, 왜, 아, 내가 부당이야 어? 내가 부당해요 내가 제자고. 근데, 그걸 갖다가 대부분, 대부분 무당들이나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자기 자식들한테 해요. 야, 나까지만 하고, 내가 다못 심지어는 어떤 무당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모시고 있던 신들을 다 끄잡아 가지고 다 데리고 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택도 응? 안 되는 소리를 아주 그냥 그 자랑같이 얘기를 해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얘기, 그 얘기를 오늘 은 첫일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응. 첫째 본인이 본인이 정말로 처절하게 열심히 잘 닦고 가야 돼요 본인이 응?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래서 본인 때에 본인 때에 조상들 조상들의 업이 됐던 조상들의 원 응? 바람 그걸 다 해결해야 돼다 해결 해결하면은 해결하면 태어난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은 뭐만 하면 되냐면은 자기 업장만 닦고 살면 돼요 자기 업장만 그렇게 만약에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천일이 이 천일이 지금 돌을 닦고 돌을 공부하고 덕을 쌓고 업장 소멸을 하고 이렇게 막그제자기을 열심히 가고 있어요. 엇둘 엇둘 엇둘 이렇게 응?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이 제자가 이, 이, 이 천일이 태어난 천일이 가예요이씨 집안 이씨 집안의 업장 그 조상님들의 원또 천일이 모시고 있는 모시고 있었던 그 신령님들, 신명님들 그 모든 분들의 바람과 뜻 이거를 천일이 살아 생전에 다 닦고 풀어내고 이렇게 했을 때 <웃음>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비로소 자식한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안 넘어가? 조상의 업, 조상의 원 조상의 바람 이런 것들이 천일 선에서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천일이 천일의 자식들은 안돼 그것이 그 업의 보따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 속된 말로 대물림이 안 되는 거예요 대물림이 안돼 그러면 천일의 자식들은 뭐가 뭐를 하면 돼요 자기 자기 전생에 각자 천일는 이제 남매가 아니에요 남매가 있는데 둘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자기의 전생업장만 닦아내면서 앞으로 다음 생 생일, 다음 생을 위한 덕만 쌓고 살면 돼요. 응?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 천일이 그렇게 못 살았어. 그렇게 안 살았어. 또제자기를 간다 하면서도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닦고 안 살고 대충대충 대충 살았어 이랬을 때그 조상의 업과 우리 이씨 집안의 어떤 내력원 막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해소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안돼안 안 되니까 어떻게 만약에 100이라는 수치가 있을 때 천일이 50%만 오십프로만 50 50%만 해결을 하고 죽어 버렸어 천일이 50%만 그럼 나머지 50% 50%를 누가 해야 돼 천일의 자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천일 자식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셨죠 응? 두 번째 그 결론적이 뭐예요. 내가 내가 응? 내가 자식들한테 대물림을 안 주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처절하게 딱그 비를 내고 살야한다는 거예요. 응? 그게 1번 두 번째 뭐가 아니냐. 지금 현재의 제자나 무당 제자나 무당 보살 뭐중 이런 사람들의 그 면면을 면 면을 살펴보면 아니면 제자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너 제작감이야. 너 닦고 살아야 돼. 너 빌고 살아야 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각자 중생들의 그면 면을 살펴보면 뭐가 있냐. 집안에 집안에 자기 아버지 엄마가 됐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던 그 윗대가 됐던 안 닦고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집안에 무당이란 무당은 아예 없어. 응?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식으로 이, 이런 식으로 사는 집안의 자손들은 어때요? 자기 위때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이런 양반들이 닦기는 커녕 응? 업장을 풀어내기는 커녕 개무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업이 어떻겠어요 닦아야 될게 100%라고 생각했으면 일단 안 닦았어 응? 안 닦은 거는 100% 어떻게 그냥 으로 100% 100%, 100 내려와요 응? 그대로 자손들 안돼 응? 내려오는 와중에 뭐가 있어 요 세상을 막 살았잖아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중조할아버지 중조할머니 고조할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이 양반들이 대대로 그냥 막 살았단 말이지. 인생을 업장 닦고 겸허하게 살지를 않고, 막 살았어. 그러면 조상의 업이 백이라는 건 계속 굳어진 상태로 내려오는데, 풀리지 못했으니까. 뭐, 내려오는 와중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거기에 친가, 외가, 이네들이막살아온그 업덩어리가 어떻게 결론 어떻게요? 따블이 되는 거야. 그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만에 그 100.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100. 할아버지 할머니 100. 아버지 엄마 100. 요것만 해도 400%요. 400. 그러면 기존의 조상의 업이 뭐라 그랬어요? 100이라 고했죠 100. 합의해서 조상, 기존 조상 100까지 500이 요 500%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고. 500. 그니까 러 이렇게 내려온, 그니까 러 고조 할아버지까지만 천일이 찾았어요. 500, 5 0 0이라는 기존의 조상권은 100이었는데, 거기다 내 것까지, 내 것까지 100 치면 6 0 0에 600. 600. 그렇게 업덩어리가 지대하게 내려올 때는 그놈의 집고서 어때요? 다졸다망한다죽다 망하는 거예요. 한거 없어요. 고조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그 고조조조까지 가지 말자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찾아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손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그 할아버지, 할머니 죽을 때부터 그 어, 아버지, 자기 아버지 계열, 삼촌, 고모, 엄마 계열, 이모, 외삼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쑥대받된다니까쑥대받다 다 응? 가지고 어떻게 요다 죽어 잡빠지고 사업 망하고 그 다음에 죽지 못해 사는 집 빌빌빌빌빌 이렇게까지 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응? 그게 두 번째 경우. 그런 경우 는 어떻게 진짜 완전 완전 개박거렸다는 거예요 직구서 응? 풍비박산 그것도 풍비박산이라는 얘기야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 들게 뭐가 있어? 어, 뭐 조상님들이 나를 왜안 도와줄까? 조상님 어떻게 도와줘? 딱한게 하나도 없는데 없던 거리100 이라는 게 그냥 줄줄줄줄 100스 할아버지 거100 응? 스그또 뭐야 자기 아버지 엄마 거100스 줄줄인데 그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할아버지 때부터 그나마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나마 열심히 빌고 살았어 응? 팔자가 열심히 빌고 살았어 근데 아버지 때 와가지고 아이고 응아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 이게 살았단 말이지 아버지 엄마가 지 그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열심히 빌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라는 그 못된 인간이 자기 아버지죠 어니 응? 네 아버지 네 엄마 에 그런 게 어딨어요 아유 씨내 하긴 나래지 뭐 인생 빌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나내는 빌고 산다고 빌고 살았지만, 백이라는 조상의 업을 다 털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돌아가셨어. 근데 자식이라는 게, 응? 니아부엄마그아부엄마라는 네 양반들이, 아우, 내똥굴고요이렇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완전 히 똥칠한 거지. 완전히 똥칠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닦아야 돼. 닦지는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나마 50 이라는 걸 닦아 냈는데 지가 더더 더 업을 쌓고 더 죄를 졌단 말이죠. 남은 거50 플러스 본인 거 응? 아버지 거, 엄마 거 플러스 이렇게 내자식사딱 내려왔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그나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그나마 적당한 그렇게 좋은 데는 못 가더라도 응? 적당한 데갈 수는 있는데 지 아버지 엄마는 이제 뭐 흑된 말로 요즘 내가 유행하는 지옥 그 드라마 마냥 지옥해온 따은 당상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집안 자선도 어떻게 요나너 어떻게 되겠어. 또한 마찬가지로 개박그릇이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두 번째. 그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웃음> 내가, 응? 자,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천일, 이 천일, 자, 제자예요. 제자인데, 조상신, 제일 먼저, 제자는 조상신, 조상신이 찾아오시게 되고, 왜? 당신, 당신들이 닦아야 될 업이 있고, 원이 있으니까, 바람, 응? 바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찾아오세요. 오는데, 언젠가 천일이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오면, 이 천일이, 죽을 때까지 함께 있다가 이렇게 천일이 죽으면 뭐 내려가든지 사라진다 그게 아니고 제자가 제자가 제자가 잘딱 열심히 가, 열심히 빌어내고 업장소멸이라고 살면 이분들은 오셨다가 지상에 오셨다가 당신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어떻게 가셔요 왔다가 천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한분이나두분 이렇게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못 닦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내려온 집안에 수록그 덩어리가 무지하게 커요 왜 진작에 와 닦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노테이션으로 계속 왔다가 왔다가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양반들이 엄마 할머니 이런 양반들이 안 닦거나 개판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닦고 못간단 말이에요 못가 어떻게요누적 되는 거야 쌓여 이렇게 쌓인다고 그럴 걸, 그걸 그거를 계속 선 대서 풀어내고 풀어내고 풀어내고 이렇게 했을 때다 닦아 냈을 때 결국은 그분들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요 원래, 오라고 해도 올, 올 뿐이 없어요. 올 뿐이 없어. 이미 다 닦고 가버렸어. 닦으랬단 말이지. 그 다음에는 이 제자가 이 천일이, 천일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천일 같은 경우도 오시는 분,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다 닦고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고 다 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어, 다시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천일을 이제 지켜주시는 음? 어, 이제는 업장을 당신들이 업장을 닦고 계신게 아니라 왕래 하시면서 왕래 하시면 당신들 그만한 큰 신이 되셨으니까 왕래를 하시면서 천혜를 옆에서 살피시는 닦으시는게 아니에요 그런 역할 그런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그전에는 왔다 가시는 분들은 다 가셨어요 응? 음? 다 가신다고 아셨죠 자 다음 경우에요 이제 네 번째 가잖아요 다음 경우 뭐가 있느냐 <웃음> 예 천일이 얼마 전에 저 아래지방에 어느 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응? 너는 너는 난이도가 1% 인 상황을 너는 그걸 니길 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너희 조상님들이나 너희 어른들께서는 누구나 할수 있는 난이도 1%짜리의 그러한 일들을 네가 행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난이도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 최고점수인 난이도 10점짜리를 너한테 원하는 거다. 근데 너는 나는 이렇게 하고 가도 되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살고 싶어요. 하고, 난이도 일자리를 고집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제, 사람마다, 제, 저마다 다 그릇이 있듯이, 능력이 있듯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제자들도 다 능력이 있는데, 그 분한테 천일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대학생이, 응? 대학생이 저 밑에 유치원생이랑 초등학생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야, 하면서, 야, 나 잘하지? 잘하지? 그거랑 똑같다고. 응? 대학생이니 초등학생이랑 유치원 학생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크고, 또잘 당연히 잘하죠. 그 무리에서는. 그죠? 그걸 꼬집어줬어요. 그것은 대학생이 초등학생 유치원 걔네들이랑 어울리는 게 아니고 대학생은 자기 동급 대학생 그룹 그룹이든지 대학원생 그룹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직접 부딪히고 깨우치고 덕을 쌓기를 바라는 게 누구예요? 그 조상님들이고 신들이세요. 들 이런 경우가 이 천일이 이야기한 그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몇분들 계세요. 자기들 능력이 출중한데, 응? 능력이 출중해요. 출중하면 그만한 큰 일을 해야 돼요. 큰 일을 해야 돼. 그런데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어, 뭐 되게 빡세고 힘든 것 같아. 어나 싫어요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기존에 하던 거 이렇게만 하고 갈래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그 업장을 빌어내고 업을 털어내고 덕을 쌓는 그러한 프로테지 그러한 그레벨 수치를 계산했을 때 1%짜리 난이도를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 세월아 네월아 예요 세월아 네월아야. 어느 세월에 저기 하냐고. 어느 점수에 그 기술점수 응? 뭐? 뭐야 그런 거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다 털어내냐고 어느새 1등하냐고 응? 그러니 조상신들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예요. 깝깝해. 깝깝해. 또 그런 집안의 중생들이나 제작감들은 어떻게냐? 했 위에 선대부터 그렇게 열심히 잘 빚고 닦은 집안 아니에요. 그걸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안 닦았어. 닦아도 대충.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사는집 구석이란 말이죠. 그래 놓고 어떻게 요아 나는 난이도 1%짜리. 나 이거 잘하고 있잖아. 나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나는 좋아. 그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일이 1번 첫 번째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죠. 그 나무, 그 조상님들의 그 업과 원, 발행. 이런 게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어, 어떻게 되까요 어, 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자식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간다고.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 분위기 어, 자식한테 가면 안 돼요? 그거 니네 맘대로 되냐고, 그게. 참 까까발 노릇이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여. 응? 마음이. 자. 조금 더 이제 핵심적으로 짚어주면 바로 그 거예요. 직접 휠 뒤에 뛰어야 돼. 응? 바깥에 나가서 휠 뒤에서 뛰어야 돼요. 응? 바깥에 열심히. 그런데 뭐예요. 사무실. 내근하면서 나는요. 사무실에서 타이핑이나 하고 컴퓨터나 만지고 나 이러고 있고 싶어요. 난 이게 체질 같아요. 나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직접 부딪히고, 응? 직접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만 중생들과 더불어 직접,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하고 살아야, 그게 난이도 10자리인데, 난이도, 응? 그게 난이도 10자리에요. 근데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나는 거기 연불이나 외고, 그냥 1팔배나 하고, 연불, 을 이렇게 사경이나 하고, 그냥 가까운 절이나 찾아서 그냥 인사나 하고, 이렇게 살을 내요. 그거랑 똑같아요. 응?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조상의 업은 커녕 응? 자기 업도 못 닦아. 아니면 좋아요. 조상의 업은 던져 두고 잊어버려 그냥. 내 엄만 닦았다고 치자고요. 요치자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연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가지고 바깥 에나 가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조상의 업이 닦아져요.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돼요. 결론적으로 는 어떡한 말이었어그 조상의 업덩어리가, 그러니까 본인, 너는 열심히 닦아서 네 업장을 덜낼지 모르지만, 네 조상의 업장은 그냥 남아가지고 그게 바로 자식한테 내려간다고요. 사실 자식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일이 뭐라 그랬어요. 오, 내가 죽을 때닦끌라 안고 갈게. 웃기는 빠스라겠죠 그말 웃기는 빠스세요천일들 응?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천일인들 이렇게 모셔놓고 법당 차려놓고 전화 차려놓고 그냥 날마다 옥수 발언하고 인사하고 옥수경 을리고 응? 시간 나면 틈만하는 응? 산에 주아다니면서 기도하고요. 응? 경읽고 혼자서 일할로 그러고 싶겠냐고요. 천일 역시 아니잖아. 천일도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쁜 여자 데려다 놓고, 그냥, 야, 살면 얼마나 살겠냐, 까짓 거, 나랑 나랑 할 때까지 그냥, 그냥 가시보시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열심히, 그냥, 띵글띵글 하면서, 그냥, 응? 물고 빨고 재밌게 살자, 에휴, 까짓 거, 그냥. 막. 나도 그냥 간단하게 경이나 읽고, 그냥, 불경이나 하고, 연불이나두딱거리고 일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살고 내일 열심히 하고, 할지라도 다 하고. 그러면 되잖아. 천일이 무슨 떼돈 물을 껐다고 이하라고 살아요? 아니잖아, 바로 그거예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그래서... 어, 내가 왜 제자 해야 돼? 내가 왜 무당 해야 돼? 나 싫어, 난나 할래. 하지 말으라고. 응, 안 해도 돼. 대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니업장은딱 네 걸지 모르지만, 응, 니장은 네 어, 열심히 살고 적 쌓고 살고 응, 열심히 경영했거든 니건딱걸쳐버려니조상이요김이박 네네 어느 성씨든지 간에 그조상이 없, 그거는 바로 새끼한테 대물림 내려가는 거야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간다고 사람들 잘 나갈 때잘 나갈 때 뭐예요 이다 잊어보고 응?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그때서 아이쿠야 한단 말이지 응? 그때는 뭐야 힘 떨어지고 끝. 아무것도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이미 시간은 지났거든 신들도 있죠 응? 신들도 나이 먹은 중생 나이 먹은 자손보다 젊고 젊고 팽팽한 자손을 좋아한다고 젊고 팽팽한 자손 좋아해요 뭐하러 나이 먹은 당인 자손 그저 대가리 굵어가지고 말도채 먹지도 않는 그런 거 뭐하러 끌고 가 안 끌고 가요. 응? 절대로 안 끌고 가 응? 신들도 젊은 거 좋아한다니까. 아? 젊은 거. 그, 뭐, 당, 뭐, 본인 자식들 이말안 듣지? 방금 하잖아. 잘 되겠다.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하고. 아니면, 뭐, 아니면 다리, 다리 멍덩이 분질어가지고 주저앉혀놓는 겨. 응? 꼭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막,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그러고 산다니까. <웃음> 그럼 양숙이 입장이지, 신들 입장에서는 정자, 제자였던 자기 자산, 엄마 본인이죠. 응. 내내패해져 버리고, 응? 절단 내버리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밑에 자식, 응? 말한,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도, 나도, 너도, 뭐예요. 내가 부모, 우리 부모님이 행위해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던 것 마냥 나도 똑같은 그, 여, 그 길을 나도 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응? 어, 우리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만 더잘 닦았으면 좋았을 거를 왜안 해가지고 나한테까지 이게 왔을까 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아버지 엄마의 그 길을 일정 부분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걸 아시라는거예요 아셨죠? 다 얘기해줬어 이제. 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응?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누구든 누구든 비안 맞고 따뜻한, 아람,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닦고 가고 싶어요. 응? 닦고 가고 싶다고. 난이도 1%짜리, 그냥 대충 하는 하면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니까. 누가 바깥에 나가서 개고생하고, 개고생하고 싶겠어. 아니잖아요. 명심들 하세요. 여기까지만 떠들게요. 응? 자, 어쨌든, 어, 좋은 거 끄시고, 어, 뭐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면 천일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